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벨린라벨린라벨린 라베린, 입니다. 드라이기 4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조 속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저는 보통 샤워를 하고 드라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얼굴이 쌩얼이 있 데다가 좀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서 수분팩을 한 상태로 드라이기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 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요. <웃음> 어, 어, 깜짝이야. 어, 오픈을 좀 해야겠어요. 아, 이렇게 안 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리고 얘랑 같이 이걸 한 채로 드라이기를 테스트를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드라이기가 약간 얼마나 얼굴에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하기가 좀 좋았어요. 시작! 10초, 3분 10초가 걸렸어요. 보고 오셨죠? 한 달을 넘게 드라이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한 결과를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드라이기 제품은 요 JMW라는 드라이기인데요 워낙 항공드라이기라고 유명하죠 이 항공 드라이기는 왜 항공 드라이기가 됐나, 항공 엔진 모터를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게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얘가 진짜 빨리 머리가 건조되긴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빨리 건조된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괜히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한 3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만원대 치고는 진짜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크게 머리가 확 푸석푸석해진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다만 저 같은 손상모이시거나 탈색모이신 분들은 머리가 엉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뭐 무게도 괜찮고 가격도 무엇보다 착해가지고 정말 가성비 값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드라이기는 요 유닉스 제품입니다 이 드라이기는 제가 전문가용으로 추천을 받아서 사용해본 드라이기인데요 3만원대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장점이랑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 무난하다는 점이에요 크게 빨리 말려지지도 않지만 느리게 말려지는 제품도 아니고요. 또 머릿결이 상하게 말려주는 건 아니지만 머릿결이 크게 좋아지게는 하지 않는 정말 딱그 가격대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3만 원대의 드라이기라는 걸 생각했을 때딱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적당하고 딱그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요. 루미엘리나의 3D 플러스라는 드라이기입니다. 요즘 루미엘이나라는 드라이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헤어에 관심이 있으신다라는 분들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유명한 헤어샵에서는 이브랜드거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다이슨 드라이기도 있는데 이걸 굳이 사야 할까 싶어가지고 음, 궁금했는데 제가 많이 알아보고 많이 사용해본 결과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4만 8천 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냐? 정말 압도적으로 네 가지 드라이기 중에서 정말 머릿결에 진짜 이거예요. 진짜 머릿결 손상을 시키지 않을 뿐더러 정말 머릿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 건조를 하는데 건조해지지 않아요 모발이 즉 윤기나게 말려 진다는 거죠 머리컬이 죽지 않게 드라이를 해주고요 왜 이렇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써보니까 이 제품은 진짜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어도 두피나 헤어가 뜨거워 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제품 자체가 확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바람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 이래서 적정한 온도가 중요하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와 이런게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수분팩을 하고 드라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을 썼을 때는 그 수분팩이 마르거나 숨막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따뜻한 온도에서 바람을 계속 쐬주는 거다 보니까 수분팽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안말랐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 건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긴 좋구나 라는 걸 진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쓰다가 유닉스 제품을 쓰면 그 다음날 제가 신기하게도 두피에 딱지가 생기더라고요아루메리나가 진짜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진짜 체감을 하고 또 체감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단점이에요. 44만 8천원. 진짜 비싸죠. 정말 11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오래 쓰고 이런 물건이 뭘까 생각해보면 드라이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드라이기가 또 이만한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이 44만 8천원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소비였습니다.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연약한 동물들 있잖아요. 혹은 아기 그런 생명체에게 <웃음> 드라이를 해줄 때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두피가 진짜 예민하고 모발도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 강추 드리는 물건입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라면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비싸다는 점 하고 무거워요. 이게 아무래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드라이기이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1.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 얘가 기술적으로 진짜 제 머리를 윤기나게 말려주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다이슨 드라이기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는 워낙 유명하죠. 이 드라이기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간지가, 간지가 납니다. <웃음> 진짜 이쁘긴 이뻐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뭐 미스티에서도 김남주 씨가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뭔가 그런 만족감이 드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다른 드라이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원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기 모형. 근데 이 드라이기는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척하기, 그러니까 뭔가 청소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다른 것들은 나사로 돌려서 청소해줘야 된다면 얘는 진짜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다는 라 생각을 또 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노즐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제품은 우리가 평소 쓰는 그 노즐 있잖아요. 그냥 드라이기 원래 쓰는 그 노즐 그 노즐을 사용한다면 얘는 막 이렇게 돔처럼 생긴 그런 노즐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또 바람의 온도, 랑 바람의 세기가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정도를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점그 점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디자인적으로 다른 드라이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드라이기는 조금 숏해요. 그래서 갖고 말리기가 좀 편해요. 동물들 말려주기에도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어, 근데 이 드라이기도 단점이 있어요. 단연 가격이겠죠. 다이슨 드라이기는 정가가 528,000원이에요. 만 진짜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어떻게 할인을 받으면 45만 원대도 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45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더 비싸면 더 비싸고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다이슨 드라이 드라이기가 루메리나보다는 머릿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이 드라이기도 조금 루메리나처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무겁다는 거. 근데 저한테는 크게 무겁지 않았지만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라 점은 이해가 돼요. 워낙 다른 드라이기가 가벼워서 하지만 뭐 저희 가족들이나 저는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로 무겁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손상되기 쉬운 모발이다 보니까 이런 드라이기나 이런 고데기, 헤어 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너무 궁금해서 찍어보고 싶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 가이